안녕하세요 라이코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진행했던 소니 프라이빗 팀링 체험단에 이어서 이번에도 아주 운이 좋게 소니 브이로그 앰버서더 젠즈 화이트에 선정되었습니다 평소에 브이로그를 자주 찍는 편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제 나름의 방식대로 GV-1 관련된 최대한 좋은 정보 그리고 정말 생생한 후기를 한번 전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소니에서 보내준 젠즈 화이트 패키지인데요 바로 언박싱 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내주신 패키지가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소니도 보다 보면 은 소니만의 감성이 있는 것 같아요 자, 패키지 커버를 열어보면 은 이렇게 두 개의 박스가 있습니다 뭔가 되게 이 박스들이 되게 수제로 제작한 느낌이 나네요 그리고 지금 이 앵글밖에 안 보여서 잘안 보이실 텐데 이 위에는 이렇게 경식스 커플의 이 보라님 이 사진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박스를 뜯어 볼게요 우선 여기 왼쪽에 있는 박스부터 먼저 한번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게 기존의 다른 패키징들을 이렇게 손수 이렇게 이쁘게 포장을 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젠즈 화이트로 선정된 사람들에게 보내주는 멧돼지 편지 같은 게 있고요 이런 거 받아봐서 굉장히 뭔가 설레네요. 처음 받아봐가지고 젠즈라고 적혀있는 되게 깔끔한 심플한 노트가 있습니다. 무지 노트 안에를 계속해서 보면은 이렇게 펜도 하나 들어있고요. 촬영을 할때 필요한 메모리 카드 그리고 엽서가 있습니다. 이 젠즈를 모델로 한 다양한 엽서가 있는데 이 각각의 QR 코드가 이 젠즈 화이트의 기능을 소개를 해주는 것 같아요. 정말 이 엽서들로만 봐도 이 젠지의 모든 기능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박스 뜯어 볼게요 배터리가 있고요 배터리를 넣어서 어, 들고 다닐 수 있는 배터리 보관함 혹시 모르니까 여분의 배터리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선 충전 케이블 그리고 데드캣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원래 이런 색상의 데드캣은 그 젠즈 기본 패키징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특별히 엠버서더로 선정된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제공을 해주는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예쁜 것 같은데 너무 튈것 같은데요? 뭔가 좀 솜사탕 같은 느낌도 나고. 자 이거는 젠즈 화이트에 어울리는 화이트 이거를 이제 바꿔서 이런 걸로 바꿔서 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걸 열어보면은 밑에 와 GV1 화이트가 있는데요. 와, 진짜 제가 지금껏 봤던 카메라 중에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이거 감성이 장난 아닌데, 진짜? 저 진짜 살면서 이렇게 예쁜 카메라 처음 봐요. 제가 그래도 나름 소니의 제품들, 뭐, 6500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알파7 마크3, 그리고 6400, 뭐 RX100 시리즈도 다 써봤는데, 뭐 뭔가, 이쁜 건 이게 진짜 끝판왕이네요. 제가 이거, 이 GV1이 출시를 했을 때 RX100 시리즈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비슷한 느낌이 나면서 조금 다른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RX100에는 이 여기 있는 그립 부분이 없거든요 카메라 사용할 때 은근 그립 강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이런 작은 컴팩트 카메라들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매우 작아가지고 그립이 없으면 조금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네요 그리고 GV-1에서 가장 크게 또 달라진 점 하나가 바로 이 플립 스크린입니다 소니에서는 거의 위아래로 올라오는 이런 틸트 형태를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플립 스크린이 조금 더 사용하기가 편한 것 같습니다 틸트 형태인 경우에는 어, 이 위에 마이크, 마이크를 마이크 달았을 때 조금 이 가려지는 그런 현상들이 생겨서 별도의 액세서리를 또뭐 추가로 구매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는데 플립 스크린은 좀 그런 걸 방지해 줄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또 마음에 드는 점이 이렇게 이렇게 화면이 안 보이게 닫을 수가 있어서 좀더 스크린을 보호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상단을 보시면은 마이크를 연결할 수 있는 핫슈가 있고 오른쪽에는 GV-1의 내장 마이크가 이렇게 크게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GV-1에서 내장 마이크 성능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해요 거의 ASMR이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좋아졌다고 하니까 그런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 데드캣을 이 핫슈, 핫슈를 열어서 여기에 이렇게 장착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데드캣처럼 이 위에 이 여기 있는 이 마이크의 바람을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람이 많이 부는 상황에서 외부에서 촬영을 할 때는 이런 데드캣을 꼭 착용을 하고 어, 사용을 하시면 은 아마 그런 바람 소리들이 조금 더 감소되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바로 오른쪽에 보시면은 온오프 버튼이 있고 모드 버튼 그리고 줌인, 줌아웃을 할수 있는 스위치 그리고 여기에는 녹화 버튼이 이렇게 큼지막하게 있는데 예전에는 좀 소니가 녹화 버튼을 좀 작게 작게 넣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진짜 굉장히 편하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C1이라고 커스텀 뭐 버튼? 커스텀 1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기본으로는 아마 복케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기존의 소니의 카메라들에 비해서 확실히 좀 GV-1이 초보자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직관적으로 바뀐 느낌입니다 이렇게 후면 버튼도 좀 심플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펑션 버튼, 메뉴, 촬영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버튼이고 그리고 여기에는 커스텀 2 e 버튼이 있는데 아마 이 재생본을 보고 있을 때는 삭제로 휴지통으로 바로 가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촬영 상황에서는 이 커스텀 2 e 버튼을 누르시면은 리뷰 모드로 바뀐다고 합니다 측면에는 다른 케이블들을 연결할 수 있는 단자들이 있는데 열어보지 않고도 확인하기 편하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가장 위에는 마이크 단자 중간에는 마이크로 5핀 단자 이걸로 아마 충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하단에는 마이크로 HDMI 단자 모니터를 연결한다거나 TV로 큰 화면을 연결해서 보고 싶을 때이 케이블로 연결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을 보시면은 삼각대에 연결할 수 있는 마운트가 있고 열어보시면은 배터리와 메모리 카드를 넣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외관은 한번 다 살펴봤으니까 배터리를 넣고 한번 작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엄청 빠른데요 언어 설정을 해 주시고 시간 날짜 시간을 설정합니다 오! 버스 자, 켜졌고요 일단 여기 위에 있는 모드 버튼을 눌러서 처음 이 카메라를 접하신 분들은 좀 헷갈리실 수가 있으실 텐데 어, 그럴 때는 뭐 인텔리전트 자동 뭐 이런 자동 모드를 사용하는 것도 제생각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앱모드로 설정을 하고 메뉴에 들어가서 기본 설정 조금만 해주고 또 추가로 하나 구성품이 있는데요 아, 소니에서 브이로그를 촬영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구성품. 좀 이름이 어려운데, GPVPTEBT? 뭐, 쉽게 말하자면, 뭐, 소니 브이로그 그립입니다. 이 GV1에 연결을 해가지고 사용하시면 찰떡이고요. 이거 눌러서, 뭐, 포, 사진도 편하게 촬영을 할 수가 있고, 동영상, 뭐, 줌인, 줌아웃까지 아주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구성품입니다. 이 GV1을 사실 때, 이것까지 같이 사면 정말 딱 좋은, 세트 상품같이 아주 좋은 구성품이니까 어, GV-1 사시는 분들은 이것도 꼭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카메라 테스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각이 풀프레임 환산으로 24mm까지 촬영이 되는데 손으로 들고 찍었을 때는 아무래도 화각이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미니 삼각대나 홍군 소니에서 출시한 브이로그 그립을 사용하시면 좀더 편안한 화각으로 촬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GV1에서는 동영상을 촬영할 때도 소프트 스킨 기능을 지원을 하는데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핸드폰에 있는 피부 보정 어플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계는 3단계가 있는데 단계가 높아질수록 살짝 조금 피부가 뭉개지는 좀 어색한 느낌이 들 수도 있으니까 적당히 요령껏 본인한테 좀더잘 맞는 모드를 찾으시면 될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낮은 로우 단계가 조금 자연스럽게 살짝만 보정을 해줘서 가장 좀 저한테는 잘 맞는 것 같았습니다 포켓모드를 켜보시면 은 뒤에 있는 사물을 좀 흐려지게 만들어서 앞에 있는 인물이나 물건에 좀더 집중이 되게 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은그 아웃퍼커싱 아시죠? 아이폰에 있는 인물 모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GV1에서는 리뷰 모드라는 게또 새로 생겼어요 정면에서 촬영시 리뷰모드를 켜고 제품을 앞에 갖다 대면 은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초점이 바뀝니다 그럼 보케나 리뷰모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초심자들이 좀더이 카메라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어, 소니에서 배려를 해준 것 같습니다 GV-1에서 또 하나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된 부분이 바로 녹음 음질입니다 소니는 원래 내장 마이크 음질이 비교적 좋기로 소문이 나 있는데 이번 GV-1에서는 특별히 좀더 내장 마이크 성능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함께 제공된 이 마이크 데드캣까지 함께 하면 은 밖에서 브이로그 할때이 소리, 소리는 소리 굉장히 잘 담아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콤입니다 지금은 소니 GV-1 기본 내장 마이크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콤입니다 지금은 소니 GV-1 기본 마이크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콤입니다 지금은 마이크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 GV1 마이크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러 좀 시끄러운 도로에 바람도 지금 좀 많이 부는 편이고 시끄러운 도로에서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 아마 이 마스크 때문에 좀더 소리가 먹먹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윈드쉴드 이렇게 장착 안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라이커입니다 지금은 데드캣을 장착한 상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러 시끄러운 도로에 나와 가지고 바람도 좀 불고 있는데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 바람을 얼마나 막아줄지 잘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라이컴다. 지금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 어, 마이크가 없는 상태에서 어, 또 수음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려고 어, 잠깐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컴다. 지금은 GV1 마이크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컴다. 지금은 데드켓을 장착한 상태로 마이크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컴다. 지금은 데드캣을 장착한 상태로 마이크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GV1에서는 손떨림 방지 기능도 좀더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가벼운 카메라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이 떨리는 현상들이 있어서 흔들림을 완벽하게 잡아주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확실히 흔들림 보정을 안켠 영상이랑 비교해보면 좀 차이가 있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좀더 감성적인 영상을 찍고 싶다면 픽처 프로파일을 이용할 촬영한 뒤 색보정을 해보시면 유튜브에서 자주 보시던 그 감성 브이로그 느낌을 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S-LOG2, S-LOG3, 뭐 시네모드, 하이로그 감마 등 굉장히 다양한 그런 픽처 프로파일들을 제공을 하는데 기본 설정된 모드로도 촬영을 할수 있지만 유튜브에 좀만 더 검색을 해보시면 다양한 커스텀 설정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세팅해보시면 좀더 느낌있는 영상을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건 푸우 작가님 세팅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좀더 편하게 커스텀 세팅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아무래도 리뷰를 많이 하는 유튜버다 보니까 제품 기능 소개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앞으로 젠즈 화이트 소니 브이로그 엠버서더로서이 GV-1 활용법이나 GV-1을 활용한 다양한 영상들도 최대한 많이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한번 이 GV-1이 브이로그 특화 카메라다 보니까 브이로그에도 좀 도전을 해볼 생각인데 부족하더라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